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뭐, 거래소는 좀 소폭하라 그했지만 이, 이, 코스닥 종목 중, 거기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상승하면서, 어, 상승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 뭐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그 특징을 보시면,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 어, 요번에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로봇이 앞으로는 이제, 어, 보도라든가, 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이죠. 이 로봇은. 어, 그리고 오늘 특징주들을 보시면 이제 철강에서 세아 베스트, 베스틸 지주, 어,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제 납품 관련해서 모든 철강주들이 이제 거의 몇개 종목 외에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보험주 계속 좋습니다. 어,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 중에 리튬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거의 뭐 지도하는 쪽에 자금이 거의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AI 체포, 로봇, 음성인식 어뭐 이런 종목 2차전지의 리튬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은 계속 이제 흐름이 어 아주 뭐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로봇 관련 주 강세 배경을 보시면 이제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화가 곧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한번 특징을 보시면 이 오늘 뭐 대장주죠.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위세아텍, 위세아이텍, 로보스타, 엠노, 어, 뉴로메카, 얘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어, 보시면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대장주로 치고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로버티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나오지는 않, 지만 이제 기대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어, 여기 있는 종목들 보시면 어, 천억 원대 수준, 거기서 뭐 사천억대에 이런 수준을 보이지만 어, 오늘 보시면 이제 두산 쪽이 좀 강했죠. 시가총액은 1조6천억 레인보우는 이제 일조 5천억대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퍼가 실제 찍히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라온피플, 레인보우로보틱스, 모아데이터, 위세아 뭐 이런 이런 어, 종목들은 이제 실제 실적이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어, 대체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평균 PBR을 보시면 이제 로봇주들이 어, 세, 4배 정도 PBR 3배, 4배 수준에 있었던 평균이 5.6배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놈은 이제 레인보우 삼성이 투자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PBR 31배로 어, 평균 PBR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3배, 뭐네배대 그리고 이제 1배가 안 되는 돈 보시면 이제 두산은 이제 지주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주사들이 대체적으로 다 1배가 안 되죠. 그래서 요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고 TPC라든가 또쭉 보시면 이제 3익TH 이런 종목은 1배대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의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얘는 이제 이 보시면은 어, 실외 자율주행 또 실내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걸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으로는 가장 좋았고 전에 있던 고점 9인 때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죠. 집개미 일개미, 그래서 이 호텔 리조트 등의 서비스하는 실내 서비스를 하는 이 로봇 그리고 택배, 음식 배송 로봇 이렇게를 어,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로보티즈입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스틱 어, 얘도 오늘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만 원대에서 어, 지금 9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 삼성이 뭐 1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스타 아, 얘도 이제 전에 찍었던 이 고점 나인대에 이제 바짝 와 있습니다. 모아데이터 자율주행, AI 기반의 그 이상 탐지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아데이터.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뭐 탐지라든가 이런 쪽 인공지능 관련 분야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세아테, 얘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얘도. JLK, 원격 진료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입니다. 유진 로봇, 뉴로메카. 얘는 이제 로봇 파일 관련어 있죠. 그리고 신규 상장 주고 거의 뭐 지금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나온비풀, AI 인공지능 관련주. 얘도 전에 있던 요 고점인 지금 9천 원 라인대에 이제 받자고 있는 라운이 두산이는 이제 지주사죠. 그리고 얘는 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91%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가 협동 로봇 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어, 지금 뭐 저점은 계속 이제 높이고 있지만 어, 이좀 추세 변화가 좀 심하죠. 이렇게 급등 후에 어, 조정, 급등 후에 조정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입니다. m n -no,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딘 노이드 얘도 바로 이제 뭐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꺾일지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갈지 의료 인공지능 로봇 관련입니다. 다음 러셀 휴리미 유일 유일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SP 시스템 TPC 에브리봇 로보로보 T 로보틱스 어, 얘도 이 전에 있던 요 고점 나이 때 이제 거의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푸른기술